아직 안안 살았다, 맞아. 맞아. 아, 이안아다고이아니만아이 아니야. 이니 이거 재밌어. 아, 나 무슨 쿠키? 이거 아나그거아들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야이아 이거 야 멀리 아거아이트이아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아거아니 이거 거거아이 이렇게나중에나중에이따가이렇게아오케이끝났는데 네, 음. 이거. 용이다만들 이거. 줄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그그 이거. 이거. 이거. 껐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더어거 아니야? 응. 아 이것도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요. 형다 응. 넣었어요 이거는. 형 이거 먼저 하십시오. 아니 야너 선배가 먼저 해야죠. 아니 넣을 아, 먼저 해주세요. 맞아. 그럼 아무도 해주십시오. 제가 넣을게. 재밌어? 이거게 하도 없는데? 재미 없는데. 아린이 만들었거든? 응. 빼빼로 만들 때? <웃음> 초코가 밑에 고 <미쳤었고> 초코가 빠른 거. 아린이 이거 초코 좋아지. 하 포인트 주고 싶은 위치 아 포인트 주고 싶은 y point to j o s 게 p h v 이 c h y 녹녹 i 녹녹 to j 녹 s e p h 이 i c h y point to Joseph Vichy, point to Joseph Vichy, p o i 다다다 그럼 남면검색으로만 하세요. 잘한다 너좀 두껍게 되는구나. 아, 좀두껍게 해야 되는구 나도. 나도. 도 나도. 나익이좋나요 너무 나도. 나도. 데도나디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이게 뭐라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냐, 이거? 얘들아, 얘들로 얘들아, 얘 빈다. 뭐, 하나, 하나, 하나만이라도 잘해 하나만 어, 저는 되게 많이 해봤어요. 이게 종류별로 있어요, 이거. 얼초. 아, 다 해본 것 같아, 종류별로. 아, 이건 안 해봤어, 동물은. 이거 안 먹어.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안 챙겨가지고. 팬들이 주신 초콜릿이 생각나요. 네 어?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준이가 말을 하기 시작해돼고 뭐지? 아빠가 아빠, <웃음> 아빠 비켜 아빠 비켜 아빠가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재밌는데? 야구 어, 저 어르신 누가요? 어, 네전 눈물 날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 왜 이렇게 작지?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안아주는 게좀 힘들 수 있는데 이제 크면 못 안아주니까 최대한 많이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될 때마다 잘 놀아주고 얼굴 보고 스킨십 많이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크니까 어렸을 때보다 더 못하게 하는 것같아 그런 건이는같아 뭐지? 그 애기라고 해도 다 말을 알아듣고 다 부모가 얘기하는 걸다 알아듣기 때문에 뭐 언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심하면서 잘 해야 될것 같아 그런 말 있잖아 세살 버릇 여든까이였다잘 참고 하자나 강아지 나한 번에 줘라 케이크야? 근데 사이니까 손재주가 있네 섬세하네 섬세하네 섬세하네 섬세하네 레몬 같은 거 있잖아. 오 그러네. 괜찮지? 너러 빨리 집에 어, 가고 싶어서요. 이사진은좀 잘했잖아. 잘했네. 상자가 어려워이 공연이... 게어려딨게 상자가 어딨지? 이건 쉬워. 얘봐 우리 것도 이거 밑에서 먹으면괜찮아 우와 이거 내가 먹을게. 잘했다. 어이구. 야 잘했다. 원속이 잘했다. 원속이 잘했죠? 응. 역시 승윤이 맛있게 했네. 아, 섬세하잖 <웃음> 맛있게 했네. <웃음> <써. 웃음> 어, 야, 이거는. 어. 야, 이거 오없는데 그래. 내왜내건건 그냥 뿌리. 여 <웃음> 밑에 흰색 보여요? 어. 어. 어. 어. 예. 이거, 이거 쉽네. 아, 초보용이 있네. 네, 쉬워요. 그럼 뿌리게 되는 거야? 그래. 이거 잘렸다 이거 넣있겠다 네. 드리겠습니다. 난 이거 조금.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먹고 싶네. <웃음> <웃음> 아, 나도 이거 반반 반반. 반발. 오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거아거아거아요아크까요 이거 아 이거 아디자인 이거 아닐까이 이거 아요 이거 아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아 이거 아닐 이제 이 원석. 오, 민민이거우기민 네. 정답. 재일중요 어, 약간 꼼꼼한 스타일. 이제서이게재일이 이게 개. 아. 이게이석이 개. 이이 개. 요 개. 요 개. 이 개. 어? 이 개. 이 개. 이 개. 이 개. 이네이네이 세요아 맞추는 거야? 네 이거 누가 누가 누가 했다고? 다 네. 아, I said one's m a d i t h a t one I said j made that one because I figured he messed up one said no 이거뭐어 이거는 여기 어, 첫 번째 거는 J.O. 왜? 네. 세 개, 또네개 여기 <웃음> 만드는데 하나 더다아 네. 하나 망해서 그냥 버리실 것같 <웃음> 이거는 누구예니왜이형 어, He's very neat and ridiculous. He has a lot of extra time when i s a y this. Yeah. y o u i w a n e t h a s m h a t w a e t t s me. That w a e a t h t s m h a t w e t h s e h was e t h a was e t h a s e t a was e That w e That s e That e That w e h s e t h w e t a w s t h w e t h a w s That w s m That s me. t o a t was me. t h a w a m t h s me. t h t s me. h me. That s e t w e t h a s e h e l h a s e me. t t w e t h s i s me. t a t a h s h t s t h a e t w h e s m t e t h s a e t e 초콜릿, 기분미더 mm -hmm. 초콜릿 아 누가 맞췄네? 원석, 오제일, 규민 약간 원석이 형이랑 제일이 형이 선세해요하는게 어, 많은 거같 이거 누구예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원석, 오제일, 우승현, 우규민 대충 맞췄네 다 <웃음> 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보귀어요 귀여운 귀여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거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요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색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는 n o w I don't know. I d o 내가 말한 거, 이거 알면 내거 보기는 거잖아. 이거 원석이야. 니모저 이거 원석 이 이거 원석 선배님, 제이 선배님, 이거 김민 선배. 제이 거선배민선배 제일 이이 제이 선배님, 반이이거 어, 진짜 맛있 이거 뭐야? 야, 이거 대박이네. 이거.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모양인데 이거. 이거 김민 선배가 만들었다고 이거 제일 이쁘다고 시켰 맛있어 보인다고 아 진짜 나 몰랐는데? 시켰봐요 뭐, 여기서 말하면 어떡해 난딱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 맛있어 보이긴 한데 네? 네. 야, 이거 봐 네. 와. 화이트하고 섞여 있잖아 이것도... 야! 와봐 뒤에 뒤에 이게 맛있는 거지 야 시켜서 하는 건좀 아니다 지심이 안돼 이거 패티패스 다시 할게 여기 택시 삼촌 패티 많이 줘? 지금 뒤에서 보고 계세요 <웃음> 제일 맛있어 보일 것 같다고 얘기하라고 시켰거든 야 맛은 다 똑같이 제일 이쁘게 잘 봤습니다. 다시 다시 일자부터 <웃음> 다시 한 번. 네. 네. 네. 다시 다시 그거. <웃음> 오야 이거요 만든 아, 거? 네. 이게 제일 어, 맛있게 아, 생겼어 보이는데요? 어, 뭐예요 이거? 야, 이거 디테일도 아, 아 사렸데. 사렸데. 야, 이거 뒷색도 잘 살렸어요. 뒷에 만든 건데 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요 네. 맞지? 네. 뭐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음. 그 누가 만든 거예요? 내꺼 전부 다줘 저, 저, 저, 초콜릿줘초콜 제일 그래. 제일 맛있다고 지맛있지잖아 네, 네. 네. 네. 맞지? 아, 초콜릿 아, 떡볶이 아 나머지 네. 형 3명 이게.. 올해도 삼성 라이언즈 응원 많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